먼저 자존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느낌을 말하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합니다. 1. 자신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중요하고 자신을 공작하거나 자신을 못난이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 자신과의 대화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과 기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보세요. 자신에게 자주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기분. 좋은 사람이다와 같은 말을 건네어 보시고 기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장점과 장점을 인식하기 자신이 얻은 자본과 장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인정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해집니다. 4. 자신의 목표와 꿈에 집중하기 자신의 목표와 꿈을 설정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과 더욱 성취가 강해질 것입니다. 5.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도전하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보이거나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는 것이 더 느껴집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펼쳐지거나 기쁨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